새 개명. 과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님은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몰라 서로 쳐다보았어요. 배반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야? 자네가 주님을 배반할 거야? 무슨 소리?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이래? 주님, 그게 누군가요? 저는 당연히 아닌데요. 유다, 어서 그대 할 일을 하세요. 유다가 나가네? 예수님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주라고 하셨나 보지 아 유다가 우리 돈 주머니를 맡았었지?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영광이요?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도 이제 30분입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내가 가면 여러분은 나를 찾아다니겠지요?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은 올수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갈수 없으면?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세요. 저희야 뭐 가끔 마음에 안 들긴 해도 서로 사랑하죠. 그런데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